예, 안녕하십니까.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아, 심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심동보 제독의 필승지더시이 책을 보니까요. 어, 여기 보이시오. 이책 보니까 1900아저 168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 미국의 국방대학원 대학원이죠. 예, 예. 대학원 다니실 때그 예. 해안경비대 사령관의 이제 뭐 본토 방위 관련해서 특강을 듣다가 이 저기 펜타곤 위로 이게 항공기들이 지나다니는데 제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아, 예, 예. <웃음> 제가 그때 그저그 그 미국 국방대학원에 와싱턴 디에 있느냐 그뭐 미국의 뭐 국무장관부터 예. 장관급대로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예. 그 합동 강의 시간에 예. 이게 그 미국 국방대학원에 내셔널 워어 칼리지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칼리지업 인더스트리얼 특그 칼링이가 있어요. 예, 예. 그 뭐냐면 그는 핵득 분야가 있고 내셔널 워 칼리지는 그 국가 안보 전략 예. 그 하기 이제 과정인데 예. 그 합치 합동 강의를 해요. 예. 거기에서 그 해양 경비대 사령관이 로버트 로이 예, 대덕이 예. 그날 강의를 했었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미국 해양 경비대는 그 코스트 가드는 최근에 그 해양 경비대 함정이 우리나라 아예그 어, 어, 그, 예. 지금 제주도에 제주도에 지금 그 들어왔는데 예, 예. 어 이게 지금 해양경비대 함정이 대, 그러니까 한국 일본 한국을 지나가지 대만까지 내려가 대만을 예, 예. 한 바퀴 돌고 예, 예. 그러니까 저 왔습니다. 해양경비대 예. 함정이 그 우리나라 온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예, 예. 그 해양경비대 그주 어, 임무고 거의 의무의정부가 예. 미폰토 방이에요 예. 미국 동해 그, 방해 서에예 방해하는 거라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외외 작전은 원해 작전은 해군이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본토만 지키는 함정이 아. 우리나라 온 거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해, 해양경비대 사령관이 예. 그 홈랜디펜스 드 그러니까 본토방위를 주임으로 하는 해양경비대 사령관이 강의를 했는데 예, 예, 예. 제가 질문을 해서 손을 예, 들고 예, 예.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질문 하기를 그제 집에서 학교를 등하기로 할때 예. 항상 보는 게그 그 레이건 예. 국제 공항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레이건 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그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 그 펜타곤, 펜타곤 남쪽에 예, 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레이건 공항 위치는 워싱턴 어, D.C.가 아니고 예. 어, 버지니아 쪽에 있거든요. 예. 그게 아주 가까워. 그런데 거기서 뜬 비행기가 계속 펜타곤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예. 항로가 그래, 항로가 예, 예. 이착륙을 하면 그펜타곤위로 지나서 아, 가고.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질문했어요. 을 예. 아니 그저 레이건 공항 민항기가 계속 펜타곤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예. 그괜찮으냐 예. 혹시 그 어,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예. 펜타곤 떨어질 수도 있고 아, 또배가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예, 예. 지층에 펜타곤은 배가관의회가 예.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미국 국방 대학원에서 예. 그 오른쪽 대각선은 저, 저, 동북쪽으로는 예. 불과 한 2km 내에 의회가 있고, 예. 서북쪽으로 2km 내에 펜, 저 백악관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서서 북쪽 한 2.5km 정도의 음. 그 펜타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보여요 학교에서. 그런데 아. 항공이 또 지금 박, 창 밖으로도 계속 보여요. 예, 예. 어, 괜찮으냐. 예. 그리고 지금 만일에 테러 분자가 예. 저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예. 예. 펜타곤에 에, 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래 질문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99, 1999년이죠. 어, 99년, 그 날짜가 며칠이죠 1999년 11월 29일. 네, 11월 29일 날 합동 예. 어, 강의 때 음.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해안경비대 살인관이 음. 그, 해, 포스터입니다 예. 예. 로이 제독. 그, 미국, 미 해양경찰은 해안, 그, 음. 그거거든요. 군사형 해경이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로 틀려요. 예. 그, 군복제 그대로, 계급체계도 예. 해군하고 거의 같아요. 예. 그, 로이 해군 어, 제독이 제 답변에 대해서 아주 무성의하게 제 답변을 났던 게. 음. 아니, 그런, 감히 미국을, 음. 음. 감히 미국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제가 질문한 거는 대비책을 물었는데 데뷔 책 이야기도 안 하고 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일축을 해 버리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1999년이죠 예, 예 99년이고 그 질문하신 게 예. 2000, 2001년 9월 11일에 뭐가 났죠 그 9.11대로 뉴욕에 예.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예. 항공계 예. 맞아. 테러를 그, 받았잖아요. 펜타곤도 공격당하고. 그 펜타곤에 도한한 대가 와 가지고 예. 펜타곤 그 어디로 하면 주 출입구가 있어요. 예, 예. 펜타곤이 팔각형이잖아요. 예, 예. 거기 의전하고 손님 오고 주로 이제 장관, 예. 합참무장 이런 사람들 출입하는 문이 있다고. 예예. 그게 동쪽으로 음. 있을 거예요. 예, 예. 거기 봐가버려서 음. 항공기가 그게 현실이 돼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테러에 대해서 전혀 그 가능성을 일축을 했는데 실제 태도가 생겼어. 예. 그런데 이, 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 북한이 미국, 그 남한 보고, 대한민국 보고, 미국의 꼭두깍시다 하고, 한심한 남한이라고 계속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신문이 뭐 적대 세력들의 발악이다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한 와터도 아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한국을 지금 미국의 꼭두깍시다 계속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북한의 테러 분자들이 예. 이 항공기를 납치해 가지고 서울 상공에서 폭파시키거나 격, 격추시켜 추락시킬 수 있는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북한이 예. 코네 모네 지새끼꼴이에요 예, 예. 모든 게 지금 저어 미국 해양 해안 경비대 예. 함정까지 그것도 제일 큰 함정이래요 예, 예. 어 우리 쪽에 파견해 가지고 예, 예. 북한을 그냥 아니 그해안 해안 봉쇄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죠 예. 그리고 이거 경제 제재고 지금 그 트럼프가 예. 미국 대통령이 그저께 예예. 추가 제재를 재무부에다가 그거는 철회해라 이렇게 한게 예. 뉴스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추가 제재 금융 제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재할 걸다 했는데 예예. 남은 게 금융 제재예요. 중국은행처럼 맞고 예. 한국은행 의심하는 은행까지 필요하면 제재해버리는 아, 거예요. 예예. 그러면은 그뭐 수출이 뿐만 아니고 돈 자체를 묶어 버리니까 예, 예, 예. 그냥 막, 그 메말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그개성연락사무소에 그, 철수했다가 어제 복귀했다면서요 예, 예, 뭐, 예. 지금 예. 어그 정도는 약하고 예. 북한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예. 발악을 하는데 예.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예.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게 테러예요, 테러. 아. 그게 미난기 같은 거는 예, 예. 미사일 있잖아요. 핵미사일. 예, 예. 이런 걸못쏜는다니까 아. 미국, 미국을 에서라도 왜? 예. 그건 바로 그냥 예.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기는 무리고 예. 자기들이 위험하지 않으면서 이게 저 경고를 예. 특히 저 문재인 정권을 예. 압박하는 거는 예. 한국 정부에 그냥 이거 저 테러를 해가지고, 예. 혼란을, 사회 혼란을 그냥 극도로 올려가지고, 예. 북한 말을 못,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민항기 같은 거는 자기들이, 민항기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저 대표적인 건물 있잖아요. 예. 대행 빌딩 같은 거. 예, 예. 어? 해가지고 9.11 테러식으로 예. 어? 충돌시켜가지고, 예. 그 물을 그냥 파괴시키면 얼마나 혼란이 음. 오겠습니까? 예를 들 어, 뭐, 육삼빌딩 같은데 한국에 가좀 무너졌다? 예. 그게 이놈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춤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그, 굳이. 이거는 그잡부를수 뭐, 예. 그 없이 대한민국이 혼란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 북한이 의심이 가는데 증거는 없고 말이죠. 예, 예, 예. 예? 예. 그 조사하고 밝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예, 예. 예? 그러고 지금 국정은 박살났지, 기무사 박살났지, 경찰, 뭐, 음. 검찰 공안팀, 뭐, 전부 다. 기, 정보 기관다 박살 났지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아니요 지금 저, 저 휴전선 일대 전망에 예, 예. 정찰도 지금 못못 하잖아요. 서쪽 예, 예. 20km 음. 동쪽 m d l 로부터 예, 예. 남방 40km까지 그러니까 그 영동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위로는 그 정찰 못 한다고 보시면 돼. 예, 예. 그걸 가막론으로 만들어 놨고, 예, 예. 예? 예? 예? 그냥 평화가 다 왔다, 전쟁은 없다 이렇게 공언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예, 예, 대통령께서. 예,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이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게 생겼으니까 바라 간다니까요 예예.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민항기나 구일 아. 테러식으로 예. 자기들은 완전히 뒤로 빠지면서 예. 음? 어? 테러를 해가지고 음. 극도의 음. 치명적인 그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칼기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북한. 아, 그럼 결례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저기 서울 상공에서 예를 들어서 폭발을 시켜버리면 이 잔해가 쫙 떨어지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아 아이고야. 말, 말, 말 못하고. 그리고 예, 지금 미국이 예. 그 하노이 그 2월 28일 미국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예, 예, 예, 예.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그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전에 오늘 그 동아일보인가요? 예.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폼페오미 그 국무장관이 예예. 작년 12월이에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한두달 전에 예예. 이야기를 했어. 예예. 김정은은 그저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예예. 그리고 또그 후에 한국에 누가 정부 관계자가 그 부시 대통령 그 예예.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아, 그 정부 특사단이 갔지 않습니까 예예예. 거기에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 정의용 음. 국가안보실장도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라이어다 그 이렇게 라이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을 예. 정부를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그, 라이어다 그래서 우리는 못 믿는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음. 계속 그 북한의 그 민족 경쟁이 뭐냐 하면서 예, 퍼주기 하고 어, 그저 경제 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예. 안먹히고 있잖아요. 예예. 예. 안 믿는다니까. 예. 이미 그저 그 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주 행정부에서 안 믿어요. 그러면 그그 그 이야기가 그2차 정상 미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럼요. 그 이미...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전에 한우의 예. 정상회담 전에 예. 이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 결심을 하고 갔어요 파도 아, 나요. 파도 났는다. 파도 났는데. 이거. 아, 예, 예. 예. 이거 완전 거짓말만 하는 놈들. 그리고 저 정부기관에서 그전에 여러 가지 보고가 많았잖아요. 예. 계속 핵물질 생산하고 예. 우라늄 채굴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핵무기 생산하고. 예. 그 다음에 동창리도 계속 그 가동 준비 다시 들어가고 말이죠. 예. 그런 게다 나왔단 말이야. 예. 그걸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예. 이미 결정하고간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노이 정상회담장에서 뭐 어, 음. 누구요? 볼턴, 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학대증상회담할때 예, 배석해가지고 예. 뭐, 뭐, 서류를 내가지고 거기서 파토 났다. 이래야 예.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이미 결정하고 한 거예요. 이미 파토 내려고 하고. 예, 예. 끝난 그냥 거예요. 그, 저, 김정은이 저기, 이, 이 뭐야, 이쪽으로 기차 타고 끌고 나와, 가지고 고생,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웃음>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가 심각하게 예. 생각하는 데요 예. 미국 사람들이. 예. you are liar 하잖아요 you are liar 예, 예. 당신 거짓말쟁이이 말은 아, 그 엄청난... 당신이 나를 속였다 예. 그 의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미국은 싸노 뭐 비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너 개새끼다 예. 그보다 더 심한 욕이 사실은 liar예요 liar는 예. 예. 너는 완전 거짓말쟁이고 나를 속였고 예. 속여서 나를 나한테 어, 사기친 놈이다 예. 그러니까 너를, 앞으로 너를 믿을 수 없다 예. 어? 그러니까 너는 이, 인간 말자다 예.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예. 그거를 미국 국무장관이 음.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그러니까 국무... 이미 예.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는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예. 라이어로 예. 라이어 집단으로 이미 음.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음. 아니, 그게...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은 마도로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개새끼다 예. 이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겨야 돼.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페피오 장관이 강경한 외교 장관 안 만나겠다고 뭐 만날 필요 없다고 뭐 그래 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를 만날, 네. 예.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아 음. 라이한 뜻은 앞으로 내하고 상경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음. 음. 그렇군요. 음. 그니까. 음. 아무런 우리가 웃길 수가 없어지죠. 이게 거. 그, 우리나라는 이, 이 라이어 거짓말쟁이 이게 별로 크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 성경으로, 성경으로 움직이는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10개) 명이 그래 나와 있는데 거짓말했다 이러면은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어 거짓말쟁이하고 예. 그 소위 라야하고 한 약속 야, 라야를 떠서 약속에 대한 정면 그 위반이거든 음, 음. 왜냐면거짓말로한 약속은 의미가 없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야 예예. 그러니까 지금 그~ 그저께 예예.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그 천안함 피객 사건 9주년에 처음에서 네. 특별성명 발표했잖아요. <웃음> 그게제 예. 1항에, 1항에 네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 1항에 놓은 게, 이게 지금 거짓말로 이루어진 이 남북군사 합의는, 예. 군사 합의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예. 합의된 모든 합의는 무효다, 무효. 응. 음. 원무효 그리고 9.19 군사 합의는 당연히 그 부속 합의서이기 때문에 무효다. 예. 그렇게 폐기해라. 예.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 거짓말 저희한테 쏘아 가지고 합의한 게 무슨 그게 유효합니까 그런데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예, 예. 계속 고집하는 거야 아, 그거를 예, 지키려고 예, 예.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 은 지금 음, 이 북한이 이게 항공기 테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위험하지만 은 지금 중국이 산동반도 끝자락에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이죠 거기다가 원전 해상원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거, 어, 나중에... 그거 정부에서 항해 못 지켜야 돼 예. 그거, 음. 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선박하고 충돌했다 해가지고 터뜨려버리면은, 거기, 그, 방사능이, 다 한반도로 올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전부 초토화되는 음. 거 아닙니까, 그거? 만일 이스라엘 같으면요, 예. 이스라엘 같으면은, 예. 항의를 정식으로 하고, 예. 중단해라. 예. 안 한다, 이거야. 예? 응. 예? 음. 네? 음. 때려버리죠. 전폭기를 포... 보내가지고. 폭격해버리죠. 예. 그 건설 자체를 그냥 파괴할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할거야 왜? 이게, 당신들은 원전이라고 하지만은 예. 이게 예. 잘못하면 우리한테 우리나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예. 그죠 폭격했다 예. 어떡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중지시켜야지아무런 예. 조치가 없어 이 예. 정부는 그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중국은 그거 하나 폭발시켜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자기들 아 어, 그럼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미세문제도좀 심각하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대한민국을 방치하고 있다니까. 예예. 그리고 그나마 있는 그 전방에 예. 방위력까지 예. 근데 안보 안보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이 에이, 한테 군인의 피가 있나 조선일보의 이 기자의 그저 뭐야 이뭐 기자 이기사가 아니고 이거는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저기. 저 사설을 해야 됩니까? 국방장관, 예, 예, 예. 군인의 피가 있나? 이런 모욕적인 일, 예, 예. 이야기까지 지금 들을. 아, 정경도 국방부 예, 예. 장관은, 그 양관은 기본 인식이에요. 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예, 예. 그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할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예, 예, 예. 그러니까 군사행정, 예. 그 다음에 군사작전, 음, 예. 책임자예요. 예. 위에 물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지만은. 예. 근데그 사람이 인식이, 그, 그, 뭐야, 전환한 폭침을 갖다가, 뭐, 국회의원 질문 하니까, 어? 불미스러운, 뭐, 충돌, 이런 이야기 하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연초에 KBS에 나가가지고는요, 음. 어? 이해할 부분이 있다. 아, 어? 예. 방직 모발적인 충돌이다. 이다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아, 그걸 무슨 이해를 한다는 거야. 음. 국방부 장관은, 이거는, 만일에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내가 국방부 장관은 있는 한, 적각 예. 응징해서, 음. 어? 음두를 못 내게 만들겠다. 예. 또 희생한 장병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명의를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따이 소라하고 있는 거야. 음. 무슨 일에, 무슨. 음. 그니요 50여 명의, 그니 자기들 포하 55명이 예. 북한의, 어? 적인 도발에 의해서, 어? 수장이 됐는데. 예. 그,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한마디도 없이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이 예, 무슨 예를 한다. 이게 그러면 예.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도 예해를 하는 거야.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국... 적각 물러나라고. 예. 그 대한민국 소예배 장성단에서도 예. 적각 사퇴하라. 예. 요구했잖아요. 그 설명에서. 예. 근데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답변도 없어요. 지금 국방부는 서해평화수역 그 비행 그 비행 금지를 해놓고 국방연구원은. 야이 대북 정찰용 무인기 사야 된다고 또 그래 이제 엇박자가 지금 <웃음> 내고 내고 있는데요. 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예, 예. 국방부에서는 예. 9.19 남북 군사합의, 예. 에, 그 4.27 그 판문점 저 미국 정 어, 남북 정상회담 예, 예. 그뭐 1주년 다 돼가잖아요. 예, 예. 그거를 뭐공부한다고 예. 아이고야. 뭐 특별 예산을 2, 2억을 뭐 편성했다는 그뭐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던데 예. 정신 나갔어요 아마도. 예. 아, 지금 당장 군사 합의를 폐기해도 지금 그뭐한 어? 마당에 예. 그거를 더저 국민들한테 뭘공보한다는 거야. 아, 내가 우리가 거짓말쟁이한테 쏘아가지고 합의한 거 이게 뭐가 그래 자랑스러운 거냐고. 예, 예, 예. 네? 참. 그렇지. 안심한 거죠, 안심. 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지금 어, 엉망진창인데요. 그리고 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또 그 외교부 내에서 또뭐이 뭐야 미국하고 한국이 이저 균열이 일어나는 거에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웃음> 사실이잖아요 색출 색출하라고 또뭐 지시했다 국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외국 네, 네, 네. 외국 뭐, 어. 공물리고뭐맞 이야기 했는데 네. 색출해서 뭐 네.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참이 이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기업에 있는 여성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여성 임원들은 다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는 여자라서 장관이 됐다. 너무 좋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 그러니까 그, 그래 따지면은 이 지금 외교부 장관은 외교 역량이 안 되는데 여자라서 장, 외교 장관이 됐는가. 이 상당히 이게 완전히 아마추어, 아마추가 아니고. 참. 그러니까 지금 저, 저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예. 그 국가 청와대 안보실도 그렇고 예. 안보실장 비롯해가지고 예. 그다음 국방부 장관이 이르기까지 그 안보라이네 말이에요. 예. 총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질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고 예, 예.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아주 걸먹었어요. 러 절함이 있는 네. 것 같아. 네. 네. 아니 오늘이 저 천안함 피격 사건 정확하게 구주년이에요 9주, 오늘. 예, 예. 그러면 그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그날 뭐 대구 칠성시장 방문한다고 새해 소요 날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빠졌죠아 독립대전회중에 예. 못 갔으면 뭐가 예. 그런 비판을 받았으면 오늘이라도 뭐 해군이 양대로도 가서. 예. 그, 따뜻하게 좀 위로도 하고 말이에요. 예. 국민들한테, 어? 참, 그, 앞으로 잘하겠다. 예. 뭐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없더라고. 그런 예. 이야기도 없고, 예. 뭐, 그러니까 국가, 자기가 국가 통, 국군 통수 꽂자는그 애들을 까먹고,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기 싫은 거 같아요. 어, 희생된 나라 지키다가 예. 희생된 장병들만. 예. 완전히 그냥 개조금 나간 거예요. 국군 그, 동수권자가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2년 동안 2년 연속을 참석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지금 유교 관련 행사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5.8 1뭐 저기 뭐 광주 거기 뭐 무덤에만 가가지고 참배하고 이거 이거 아니 일반 민간인희생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그죠. 그렇게 했어요. 뭐 세월호 가도 유족도 하고 광화문에서 간식도 하고 말해요. 아, 그렇게 예. 하신 분이. 예. 자기 지금 직속 파들이 그렇게 수없이 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그, 그 나라 아니냐, 오늘이. 예.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아니, 잘... 유족들이라도 예. 찾아가서 위로를 하든지 하고 예. 말이요. 에 예. 어? 보상이라도 좀더 해주든지. 예. 아니면 각오라도 밝히든지. 예. 아, 명예를 지키는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뭐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아닌 모양입니다. 예. 그, 이만면 정권에 유리한 사람은 먼저고요. 그, 제가 보기에 군인들은, 군인들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에요. 예. 예. 그, 그런, 그런 모양입니다. 차. 그, 아무튼 간에 지금 뭐, 돌아가는 게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지금, 어, 중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이 해경, 미국의 코스트카드, 미국의 해경 함정이 일본을 지나서 오키나우를 지나서 대만 해협을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주도로 왔다는 거는 중국도 같이 견제를 하겠다는 지금 그걸로 봐야 하는 아 그럼요 지금 저 내가 응.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응. 예. 뻔히 보이잖아요 예. 결국 중국하고 예. 응. 북한하고 같이 예. 에... 골로보로 행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 순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여론도 엄청 호응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가적인 제재를 좀 완화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네, 그, 오히려 트럼프를 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예. 이미 충분한 그 명분과 여론이 예. 예, 예. 예, 행성이 되어버렸고 예, 예. 그게, 그게 이제 결국은 소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아, 있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네.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훈련하는 걸 보면은 이~ 저기 어 한국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이십여 개국의 나라들하고 이~ 회합을 가지고 그~ 그 나라들이 전부 이~ 해상 봉쇄에 다 참여하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네. 해상 봉쇄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뭐~ 저~ 시, 어~ 사월 4월, 사월 달에는 저기 부산 앞바다에서 뭐~ 십육 개국인가요 뭐~ 이렇게 참가를 하고 또 5월 달에는 저기 싱가포르 쪽에서 또 훈련하고, 음. 그니까는, 러 사실은 이 동중국회, 남중국회 이쪽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예, 사실은. 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저, 그, 해, 그 북한 해상봉쇄에, 이미 해상봉쇄 국민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음. 되거든요. 예, 예. 저 창간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 예. 프랑스. 어, 프랑스. 해미, 캐나다. 일본. 예. 일본. 예. 그리고 호주. 예. 일본. 예. 우리나라만 그 빠져있어. 그니까 예. 당사국은. 예. 그함정들을 이쪽으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뭐 미국은 해군 뿐만 아니고 해경까지 해경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 꼼짝말해 그런 게뭐 해상에서 음. 불법한 적 있잖아요 석유 정제 예. 그 다음에 석탄 이 예. 못합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일부라도 좀한데 지금 북한이요 지금 저온그 보도에도 보니까 예. 평양에 공장을 못돌린다는거 못 아니에요 평양 아, 예.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예예. 평양은 그 아주 특근 정만 사는 데 있잖아요. 그쵸, 예, 예. 거기, 그, 저, 전기가 없어가지고, 음. 물자도 없고, 예. 공장은 그냥 거의 문다 닫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 뭐, 출근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예, 예. 그 지경이야, 그 지경이. 그 왜? 그게 그러니까 에너지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 예. 식량난 있잖아요. 예, 예. 음. 그, 2호 창고는 전시, 그, 물량미 보관창고래요. 예예. 그럼 마지막 남는 아, 식량이야. 예예. 그까지 풀지 않고는 예. 다 굴무중게 생겼으니까 그까지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식량난 예. 그다음에 전기 전기. 예. 그다음에 석유 그 에너지 자원 예. 고갈 예예. 그다음에 더하기 그, 돈 어, 예. 돈에 대해 부를 수가 없잖아. 예예. 돈줄이 그냥 반짝반짝 말라 가는데 지금 다행히 트럼프가 이 정도 가지고도 제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제재를 더 철저하게 예. 하면 은 되겠다 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정통하게, 제 개인적으로 저 미국 국방대그 미국 일급 외교 고, 어, 공무원들이 같이 공부한 사람에도 40명이에요. 아이고야. 예. 일급 외교. 예. 그 등등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금융제재래요. 금융제재. 아. 예. 근데 금융까지 제재하면, 이건 이제 예. 아예 현금 자체가 이게 안되게 만들어버렸네 그럼, 그럼. 미국 제재 들어갈 때 한국도 제재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까 당연하죠. 예. 한국 은행도 그, 저 그, 많이 그런데잖아요 한국에 있는 은행들 몇 개. 예, 예. 예. 그 중국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북한과 거래하는 예. 음. 은행. 일단 중국 은행부터 그, 거래 정지시키겠죠. 예. 그, 그, 그, 그, 그 은행은 완전히 그냥 백합되는 거예요. 은행 자체가 파산한다, 아. 이 말이야. 파산하는 거죠. 한국 은행도 지정되면요. 예. 그 은행은 끝나고 문 닫아야 돼. 요 예. 예. 어쨌든 뭐, 뭐 명단은 몇, 몇 군데가 나왔어요 이미 기사에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그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네. 김정은이가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이제 하와이 하노이로 출발했잖습니까? 네. 그거 출발하고 7시간 있다가 그 함, 함흥 쪽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 불, 대규모 불이 나가지고 네. 네. 불로 불탔다고 일본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 요 네. 일본 신문에 나오고. 지금 또, 고쪽, 그쪽, 고쪽에서, 이, 저기, 핵실험하는 고쪽 그 인근에서 또 지진이 2.8이 또 지진이. 그래, 나오고, 그다음에 예. 호의, 호의총국, 예. 보, 보이부, 그 다음에 호이호이 총국, 예. 호이 총국인가요? 그게. 보이부, 보이부, 예. 김정은이 경호하는 놈들 예, 있잖아요. 예, 예, 거의 수십 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단둥쪽으로그 예. 정찰 총국에서 또 가가지고, 그거 잡다고 예. 뭐, 사사시 뒤지고, 뭐. 그니까 굉장히 지금, 예, <웃음> 심각하게 돌아가고 예. 있는데, 예 이미 북한 정권이 붕괴 붕괴 국민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태영호 공사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이 털렸지 않습니까? 털렸는데 음. 그 그그 PC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예, 예. 그 PC가 암호 해독기를 해 예, 예, 예. 그 암호 해독기를 털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 대사하고 중국, 러시아 대사 네 그래 그래 그 북한이 지금 소환을 했는데 예. 소환을 한 이유가 옛날에는 암호를 주고 받았는데 암호 해독기가 틀려버리니까 음. 암호를 주고받지 죽어, 못하니까는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지, 지름을 내린다 그죠? 예, 근데 예, 예. 얘들 돈이 없으니까는 소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와가지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불투명해지는 거죠. 네. 예, 예, 예. 돌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는 모습, 예, 비행기 싸기 예, 예, 돈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는 그 암호 해독 하는 게 그게 서방 기관에서는 그걸 풀지를 못한다 하더라고요. 예. 무슨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예. 무슨 책몇 페이지 어디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예. 몇 페이지에 예. 몇 번째 글또또또또또 예. 또, 또, 또, 음. 또 어느 책몇 예. 페이지 몇몇 예. 몇 번째 글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은 그게 예. 글이 나오는 거예요. 예. <웃음> 참 경미한 게나 뜨고 그그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 통째로 PC를 뜯어갔다고 그, 하는데, 그, 누가 그. 자유조선인가, 거기서 했다는 얘기. 뭐, 뭐, 천리만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웃음> 미국 CIA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웃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보이게는 이제 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웃음> 예, 예. 다가 오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예. 결국은 그래야 될 겁니다. 김정은이가 손들고 한국에 가지고. 예. 개발해봐 살려줘라. 예. 그러면 망명 해줄게. 예.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거레짐 음. 체인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북한 저 주민들이 보지 예. 살 수가 없잖아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외부 정권 들어가가지고 예예. 자기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예. 그라이더들한테 예. <웃음>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한대요 예. 그리고 동정먹을거 불만이 폭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예. 내부 봉기가 일어나서 예예.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레짐 체인지가 되든지 예? 예. 아니면은 미국이 예. 아, 제재로도 말을 안 들어? 한국어를 안 해? 하면은 이미 참수부대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뭐, 이미 뭐다들어 그래서 김정은 하는 그냥 저,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아. 세 가지가 거의 그 현실화되는 순간이, 예. 현실화되는 결정적인 그래. 순간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예. 그게 올해를 안 넘길 거로 봐요. 예, 뭐, 올해. <웃음> 왜냐면 제가 저, 작년 저, 그, 저, 신동구 자유의국TV 예, 개설해가지고, 예, 예, 예. 4월, 4월 20일. 계속 예측한 대로 지금 거의 100% 맞거든요. 예, 예. 이 해당 결렬될 것이, 까지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떡으똑로 예, 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거짓말에 쏘고 온 것이 결국은 발각된다. 음, 예. 이, 결국 파톤나게 돼 있다. <웃음> 예, 거짓 평화. 예. 위장 평화. 예. 비핵화 저 사기극이. 예. 로론나게돼 있다. 예. 땄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고래 네. 중에 아마. 네. 이제 이 결직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 미국의 해경 함정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유사지에 가가지고 그 납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총이라도 한발 쏘는 순간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폭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런 거를 북한은 모르겠습니까? 예, 예. 김정이 알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최후 발악할 수 있다고. 그죠. 그 최후 발악하는 과정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예, 예. 그게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시기에 예, 어? 예. 예.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아, 대비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비군사적인 거거든요. 그죠. 예. <웃음>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네. 알수 없게.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이 서해안에 지금. 물론 그사이버 있는... 그 테러도 있을 수있죠 예, 예. 원전, 해상 원전. 예, 예. 이것도 유사시에는 터뜨려버리면 한국이 어, 초토할 수 있다. 아, 뭐 네, 그, 예, 예, 하여튼 데뷔해야 예, 됩니다. 데뷔해야 예,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심동구 제독의 어, 실전 이야기 어, 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요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입니다. 수요일 저녁 7 시에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어, 광고 시청 끝까지 주시고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 신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 신청 옆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는데 예. 종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삭감 모양이 생겨 도, 종,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게 생기는데 그, 표, 그 표시가 그표 뜨면은 방송을 올리면은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그러니까 예, 예, 고거까지 눌러주십시오.자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예 예.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